반습니다 빌리어입니다. 이번 시간에 배우실 내용은 단장단으로 이어지는 빗겨치기 시스템입니다. 이 빗겨치기 시스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. 왼쪽 단쿠션과 오른쪽 단쿠션 총네칸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. 이 점만 숙지하고 계시면 빗겨치기의 달인이 될수 있습니다. 아주 쉬워지는 거죠. 하지만 일단은 먼저 시스템을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시스템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위쪽 장 쿠션 0 1 2 3 4 5 6 7 8 아래쪽 장 쿠션 0 1 2 3 4 5 6 8 그리고 마지막 3포인트는 코너가 4, 5, 6, 7, 8이 되겠죠. 이 시스템은 일족과 수구를 표제를딱 선을 만들어보는 겁니다. 만들어봐서 나오는 값을 빼주시면 됩니다. 6 빼기 2가 되겠네요. 당점은 2시. 두께는 반 두께 고정으로 해서 치면 그냥 맞아 있는 각입니다. 자, 한번 시타를 해보겠습니다. 602 4죠. 코너 각 4. 그 들어왔네요. 이렇게 치는 시스템입니다. 자,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. 자 Q 선을 이렇게 그어봤더니 아래쪽 7이 나오고 위쪽은 1이 나왔습니다. 빼면 6이 되겠죠? 4, 5, 6. 당점과 두께는 똑같습니다. 자 시타를 해보겠습니다. 네 득점됐네요. 이렇게 치는 시스템입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시스템을 푸는 방법과 시구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Thank you.